Ha ha ha! 카리스마 있어 여마안 나올 거야? 저거 하려고? 찍는 거야, 이거 요 네, 네. 야. 동영상이요. 여그조 요 화면 나오더라고. 아. 거기 아, 있냐? 네. 끝났다. 응. 나또 갖고 와 봐. 마지막 주에 나온다고? 응. 그 tvN에서 방송으로 하고왜 유튜브로 해. 유튜브? 유튜브 채널이래. 이렇게막 되게 유명한 거 아닌가 봐. 방송국에서는 유튜브면은 글쎄 그... 모르겠다.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가 봐. 걔막 되게 막 갑질하지 않던데. 지금 가봐야 되겠다. 글쎄, 글쎄 모르 모르겠... <목소리> <목소리>